성공할 사람과 실패할 사람의 자세 실패할 사람은 생각만 앞서고 행동이 따르지 못한다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돌다리만 두드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성공할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행동으로 즉각 옮긴다 만일 행동이 잘못되었다 해도 궤도를 수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달락게 금송아지 1 0 0마리가 있다 해도 활용하지 못하면 있으나 만화한 것이다 생각만 많은 사람인지 무언가를 보여주는 사람인지를 스스로 판단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인생은 마라톤이다 마라톤 선수를 보면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자기 능력에 맞게 꾸준한 수준을 유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급한 마음으로 사력을 다해 뛰다가 결승을 앞두고 지쳐 쓰러지거나 기어 들어가는 사람도 있다 성공할 사람은 자기에 맞게 힘과 시간과 정력을 안배한다 그러나 실패할 사람은 너무 욕심을 내다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지쳐 쓰러지는 것이다 사람은 미완성 동물이어서 실수도 있고 실패도 있게 마련이다. 성공할 사람은 실패를 통해서도 무엇인가를 배워나가다. 실패는 성공의 전 단계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패자는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인생 제대를 하는 것이다. 성공하는 사람은 자기가 맡은 일에 사명감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임한다. 그래서 작은 일에도 열과성을 다한다. 그러나 실패하는 사람은 일을 지겨워한다. 그래서 맡겨진 일도 마지못해 하기 때문에 일을 해도 제대로 마무리를 못하는 것이다. 신나게 일하는 사람에게는 세상은 보랏빛이만 지 한숨을 쉬며 의무감으로 일하는 사람에게는 잿빛이 된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그래서 자기가 본 것만이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것이 실패자가 되는 지름길인 것은 말할 나위가 없다. 성공하는 사람은 자기 눈만 정확한 것이 아니라 남의 눈도 정확하다는 생각을 하여 많은 사람의 눈을 통하여 사물을 바라보는 것이다.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돈이 자산이 아니라 사람이 자산이다. 실패할 사람은 자기 편도 원수를 만든다. 사람은 모래알처럼 많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오른팔 왼팔을 사정없이 잘라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성공하는 사람은 원수라 해도 사랑과 정성으로 대해 자기 편을 만든다. 이 세상에 나쁜 사람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안될 이유가 있다면 결 이유도 있다. 말 많은 집은 장맛도 쓰다고 실패할 사람은 안될 이유만 찾아낸다. 여건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분위기를 탓하며 상사와 부하를 탓하다가 조상을 탓하고 자신의 신세를 탓한다. 성공할 사람은 그런 여건을 알면서도 묵묵히 소처럼 노력하고 또 노력하여 결실을 이루는 것이다. 누구나 알게 모르게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다. 컴퓨터도 잘못이 있을 수 있는데 사람이야 말할 나위가 없다. 성공할 사람은 자기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개선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실패할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결코 인정하지 않고 외부에서 원인을 찾아내려고 정신이 없다. 자기에게서 잘못을 찾는 것은 치욕으로 알기 때문이다. 세상 일이란 잘될 때도 있고 잘못될 때도 있다. 실패할 사람은 잘 되어 나갈 때에는 보이는 것이 없다. 자기 기분에 도취되어 이양낙하다가 잘못될 경우 자라목이 되어버린다. 그러나 성공할 사람은 침착하게 행동하고 주변의 분위기에 신경을 더 쓴다. 성공할 사람은 큰 목표를 가지고 도전한다. 꿈이 있다면 태산이 높다 해도 하늘 아래 있기 때문에 성취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실패할 사람은 목표를 갖지 않는다.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보장도 없을 뿐 아니라 심리적인 부담을 갖게 하기 때문에 바람 부는 대로, 물결치는 대로 살아가다. 암초에 걸려 타이타닉 신세가 되어버린다. 지금의 방법이 최상의 방법은 아니다. 방법을 동원시키려면 얼마든지 나온다. 실패할 사람은 지금까지의 방법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한다. 다른 방법이 잘 된다는 법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공할 사람은 힘들어도 새로운 방법을 찾아낸다. 여기서 계열을 낚는 것이다. 공자는 세살 먹은 아이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실패할 사람은 남의 얘기는 듣지 않고 말하는데 열을 올리다 보니 배울 수가 없다 성공할 사람은 나의 생각과 다르다 해도 경청하는데 열중하여 많은 지식을 자기 것으로 만든다 이 세상에는 약자도 있고 강자도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실패할 사람은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하다 약자는 자기에게 어떤 도움도 되지 않으며 강자 쪽에 줄을 서야 곡물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성공할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겸손하며 존경심을 보이는 것이다 영원한 약자도 없고 영원한 강자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 전진할 때가 있는가 하면 후퇴할 때도 있다. 때를 아는 사람이 성공자가 된다. 실패할 사람은 전진해야 할때 후퇴하고 후퇴해야 할때 전진한다. 그러나 성공할 사람은 때를 정확히 알고 속전속결한다. 눈이 보배라고 한다. 실패할 사람은 색안경을 쓰고 보기 때문에 좋은 사람에게서 나쁜 점을 찾아내는 주특기가 있다. 그러나 성공할 사람은 나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을 발견하려고 노력하여 세상을 밝게 만드는 것이다. 이 세상에는 이끌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끌려 다니는 사람이 있다. 이끌고 가는 사람은 성공자가 되지만 개처럼 끌려다니는 사람은 실패할 사람이다. 끌려다니지 말라. 끌고 다녀라. 실패할 사람은 배타적이어서 찬 바람이 돈다. 성공할 사람은 우호적이어서 따뜻한 바람이 감돈다. 양지 쪽에는 사람이 모이지만 음지에는 풀도 나지 않는다. 어디에나 자리가 있다. 실패할 사람은 자리만 지키는 데 열중하다 보니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다. 이 자리를 잃으면 인생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성공할 사람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 그래서 과실이 있더라도 새로운 것을 창조하려는 노력이 큰 성공을 만드는 것이다. 사람은 평생 배워야 한다. 모든 것이 하루 가 다르게 변하기 때문이다. 실패할 사람은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 하고 내일로 미룬다. 성공할 사람은 아무리 바빠도 내일로 미루지 않는다. 우리가 사는 것은 오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성공할 사람은 시련과 역경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것을 통하여 자기가 강화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패할 사람은 그것이 두려워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친다. 공격이 최상의 방어다. 실패할 사람은 두려움으로 방어태세를 일관하지만 성공할 사람은 두려움을 무릅쓰고 공격. 자세를 보인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타협이 필요한 것을 배운다 성공할 사람은 타협해야 할 것과 싸울 것을 분명히 알고 행동한다 그러나 실패할 사람은 타협해야 될 것과 싸우고 싸워야 될 것을 가지고 타협한다 성공할 사람은 주어진 일로 만족하지 않는다 그래서 일을 찾아서 하고 만들어서 한다 그렇게 하다 보면 무한한 능력을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패할 사람은 노세노세 젊어서 노세를 부르는 배짱이가 되어버린다. 콩 심은데 콩나고 팥 심은데 팥나는게 성공의 기초다. 성공할 사람은 심은대로 거둔다는 것을 알고 씨뿌리고 가꾸는데 열중한다. 그러나 실패할 사람은 심지도 않고 거두려는 심보를 가지고 있다. 성공할 사람은 가슴을 펴고 밥을 향하여 당당하게 걸어간다. 실패할 사람은 뒤돌아보고 옆을 보고 한눈 파느라고 앞으로 가지를 못한다. 성공할 사람은 자기를 사랑한다.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만큼 남도 사랑한다. 그러나 실패할 사람은 자신을 저주하고 남을 저주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까지 원망한다. 성공할 사람은 언제나 꿈을 간직하고 있다. 그 꿈은 언젠가는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실패할 사람은 꿈이 없다. 그뿐 아니라 꿈을 가진 사람에게 꿈 깨하고 말하는 것이다. 성공할 사람은 자기가 걸려 넘어진 돌을 디딤 돌로 삼아 다시 일어난다. 그러나 실패할 사람은 또 넘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 자리에 누워 다시 일어서지 않는다 진실은 언젠가는 진실로 밝혀지고 거짓은 언젠가는 거짓으로 판명난다 성공할 사람은 자기에게 불이익이 온다 해도 사실을 사실대로 솔직하게 말을 한다 그러나 실패할 사람은 후유증이 두려운 나머지 금방 탄로가 나의 거짓말을 뻥먹듯이 한다 성공할 사람이나 실패할 사람이나 똑같이 힘을 쓴다 성공할 사람은 내실에 힘쓰고 실패할 사람은 거치장에 힘쓴다 성공할 사람은 사람이 지켜야 할 예절과 법도를 안다. 그러나 실패할 사람은 아나무인으로 행동하면서 오히려 남의 잘못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 남자의 얼굴은 이력서 여자의 얼굴은 청구서라는 말이 있다. 성공할 사람은 밝은 얼굴과 여유 있는 표정을 보이지만 실패할 사람은 항상 불안하며 표정이 어둡다. 임금님도 뒤에서 욕하는 사람이 있다는 옛말을 있다 욕을 먹었다고 해서 죽고 사는 게 아니다. 성공할 사람은 누가 욕을 했다고 해도 허어 웃어버리지만 실패할 사람은 두고두고 범인을 색출하려고 한다. 이 세상에는 쫓아가는 사람이 있고 쫓겨다니는 사람이 있다. 성공할 사람은 일과 시간을 쫓아가며 만드는 사람이다. 그러나 실패할 사람은 일에 쫓기고 시간에 쫓기는 도망자다. 성공할 사람은 충분히 준비를 하고 행동으로 옮긴다. 실패할 사람은 설마 어떻게 되겠지 하며 준비없이 되는대로 행동한다. 성공할 사람은 오늘에 집착하지 않고 멀리 내다보고 행동한다 유능한 전략가는 앉아있어도 멀리 내다보고 작전을 짠다 그러나 실패할 사람은 눈앞에 있는 면만을 보고 그것이 전부라고 착각한다 성공할 사람은 지금 힘들어도 절제와 절약에 보람을 느낀다 그러나 실패할 사람은 한강 물도 퍼서 쓰다 보면 줄어든다는 것을 모르고 사치와 낭비의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다 성공할 사람의 목표는 일인데 실패할 사람의 목표는 돈이다 이를 목표로 했을 때 돈은 자연스럽게 들어오지만 돈만을 목표로 했을 때 눈먼 돈이 아닌 이상 그렇게 당신을 향해 달라붙지는 않을 것이다.